자, 무서 게임 4796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부속작 사는왜 나온다더니. <웃음> 결국엔. 이년나더 <웃음> 빠르게 만들었어요. 이거 팬게임으로 무서 게임 X란 것도 있었는데. <웃음> 근데 이거 뭐야. 이것들어어 <웃음> <읽을 수가 없어 웃음> 과거에도 이, 이 게임을 녹화를 하기 전에 무선 게임 시리즈를 열어도 해야지만, 이걸 읽을 수가 없어. 에? 아니, <웃음> 그대는 무기를 느끼는 걸 좋아하는가, 내 네, 물론. 숨의 상관식 선택지잖아, 얼굴라도. <웃음> 오버킬이 좋아, 크레이지가 좋아. 아, 크레이지보다는 오버킬. 근데 네, 왜 이게 무서운 게임이냐 면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무서운 게임이에요 블로그? 왜 네, 봐야지 선택권은 없는데 볼 건데 짖다 에어치다아 <웃음> 물론 자 기분 내킬 때만 대사를 읽거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대사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세이브 노예가 돼야죠 우사님 <웃음> 저승 음... 그렇다네요 항상 무게 등장했던 인트로 알겠으니까 빨리 넘겨줘 말도 안고 <웃음> <웃음> 하까라이 <웃음> 하까라이 그.. 어, 카론 게임에서 많이 봤던 인트로인데 나무통 뭐야? 왜 나무통을? 근데 이 나무통, 내가 최강 RPG에서 건동관이니? 아니, 해킹했어. 엠페러 구스타프 프레젠트 저장? 저장을 하라고 자동적으로 세이브 창을 열어주니 좋군요 근데 얘.. 스탠드? <웃음> 갑자기 왠저주야 <웬> <웃음> 그렇지, 작가가 자식을 포기하면 시합은 거기서 끝나는 법 오를 말입니다 저도 블로그를 포기하면 인생 거기서 끝나는 법입니다 방향길 움직이고, 제트로 조사, 시프트가 되시 그런 거 누가 모릅니까? 그리고, 뒷손 눈상크렉트시 ESC 또는 X키겠죠? 자, 일단 잉크랑 펜을 찾아야 된다뇨? 잉크랑 펜이 어딨을까? 읽기 싫어, 아아이 찧! <웃음> 하긴 오랜만이다 에, 아, 이 세이브구나? 이미 저장 지원하는데 어? 이거 이건가? 이거다 <웃음> 아니 2년이라는 간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려 그래도 구스타프 이분이 얼마나 게임을 많이 제작을 하셨는데 말이야 나이템 이렇게 사용하라고? 역시나 음... 연출 감독인가? 근데 스탠드 구도는 묘하게 안 맞는데 저... 아... 잠시... 마우스 좀? 에 커서 부두상으로 봐서는 이게 스탠딩 아니 아니 아니 이 캐릭터 그래픽이랑 페이스 그래픽이랑 좀 다른데 원래는 모를 요정이 나와야 될것 같은 미얼인데왜설려가 나오지? 다시 코스캡 적 끕니다. <웃음> 예 너무 양산형 중위병 소설. <웃음> 이게 뭐가방도야클래식덩은이야 음 어둡고 폭풍을 치는 밤오 신이시여 제발 사인 왜 사인이 나와? 에, 뭐야 왜 갑자기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<웃음> 뭐가 열쇠 살리되는 거야? 야야야야야야야야!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아 이거 갑자기 좀이 내용 이상한 이게 흘러가는데 이거? 흐미 씨발! 아볼진 아우 적절한 수위는 지게야죠안 그러면 저도 이거 녹화하던 거 잘립니다. 성인용 컨텐츠로 말이죠 어 에이 연년제한 걸어놓을 수도 없고 에이 연년제한 걸어놔도 이거 너무 내용이 적나라 하면잘린다고 들었는데 <웃음> 뭐 나중에 이거 다시 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려보고 이제 왜좀 팬김도 달려봐야 되나? 아이... 감기... 그렇다! 무서운 게임! 2년만의 컴백! 근데 이게 후속작일 리는 없겠지? 게다가... 구타님이 직접 언급하기를 이거 내용... 꽤 짧다고 했어요. 7년 전... 아니... 세븐 미니스... 에고...잖아! 그럼 7분 전인데 왜... 7년 돈인데 그러면 7년 동스7고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? 영어 파켓법 아, 어, 이거 아픈 어 아이아년동 어? 뭐야? 도야자7 조작은 안되는데안렇네요안년동 <웃음> <사뇌한 탈. 웃음> 네... 년 다음 게임까지 이제 8년하고 또 원래 2년 남았으니까 총 10년 기다려야 되나? 후속자까지? 수수, 어..음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음, 그래.. 아무것도 없는 차원 섭니 갑자기 본인 메모리니? 제가 보이드 메모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이리가 보이드 메모리 최종보수더라고요 심시티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뭐! <웃음> 정신병봉 <웃음> <웃음>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트터 가기지?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 그러라네요. 오, 어, 봐요. 아, 내가 네, 어, 이거... 야, 잠깐! 나 이걸로 동종하는거 아니었니? 병사가 움직이네? 시체 좀 조사해봅시다. 동기강타. 어, 메모도 확인. 엥? 아? 그렇군요. 에미야, 불좀 다오. 근데 맨날...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하는데 죽어봐야 뭔소용이야고속작이나 아니면 또다른 외전에서 다시 살아나고지 부모님 오시는감? 아, 잠시만요 휴. 부모님이 오셔서 좀 부모님 목소리가 들어갈 줄 이진이 양해 바랍니다. 아무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장. 닥해? 오랜만이네. 잠깐만. 도작 가는 거 맞? 마... 아, 히히? 아이 노래 소리. 고만해. 나도 관단 말야. 아, 조업 조작... 세이브는 아? 분산시켜두는게 더... 좋 좋았... 같아. 너는... 무기 X에서 나오던 짭? 아이, 닥쳐. 나 아이마스 본단 말이야. 아이마스가 최고라고. 잠깐, 신문이었어. 아 시무니드 뭐든 아무튼 아이마스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빌리마스 일조는 이벤트로 하고 있으니까 어서 접촉하세요 아 근데 본의 아니게 게임 광고 중 나니 아니, cc, 이미 작동해서 고인 아니던가? 맞아. 아, 진짜 집안 시끄러지네. 혹시, 시옥스? 아니, 그, 헤더셋을, 보겠고 음, 이거 뭐였던가, 잘 모르겠지만, 아무튼, 이 전작 참고하시면 될거예요 저승을 왕이다. 굉작하네요 예, 그냥 총? 혹시 패러소나 파이브? 아 근데 어, 씨.. 오늘 현재 피아들께 많이 들어가겠네요. 음. 영상은 짧겠지만 말입니다. 아 부모님 목소리 편지 받고 싶네요. 아니, 거 보기만 해도 이거 망생, 아니, 마왕성 심플 맵인데? 아, 발음이 고해서 죄송합니다. 안 그래도 후지 마이크 쓰는데. 아이고, 가려워라. 왜, 저승에서 는안 죽으니까? 아니, 왜 갑자기 닭수필이야 탑으로 진행 가네요. 애기 <목소리> 탑. 잠깐만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인격이 바뀌었는데? 아잠깐만 반대잖아 좌측이 정사탑이고 뭐 우측이 악마탑이잖아 <웃음> 다닥다닥 막 땡큐 욕좀 미안하다란 뜻. 그 반대야 쏠이잖아 땡큐하 고맙다 아닌데 아이 막지요. 좋게 씨름면까부지도 말더라고요. 그렇게 사뭇하게 <웃음> 진짜를 제외한 <웃음> 모든 구스타비 전부 죽었다고 합니다. 뷰편 범죄 현장 <웃음> 일본어 번역은 잘해 놨군요. 용자 직접 제품하라고 <목소리도> 그리고 지도실로 <웃음> 장로는 어찌저찌 살아남았나 보네. 디.. 트로이트 비컴 휴먼? 자 이름 어, 순순히 밝혀주네요 김리오 소보입니다 이름은 이미 물었고 아아무튼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여기서 체험을 하네 우선 안심 이게 뭐 안심시키는 거야? 와, 전아프간다 <웃음> 근데 이건 이북은 비도 안 돼? 잠시만요. 네, 이부금입니다 음... 설득. 음, 동의하고 있어? <웃음> 강화 <웃음> 진짜 어디에서도 넣어선 안될 컨텐츠 <웃음> 이과적 아 싫다 약간 화공과 생겼지만은 사실 제가 인문계를 들어갔다면 문과를 선택했을 겁니다. 으어어억.. 음. 황제 미술관! 아, 무게에 실수 나온거야? 그전 변동기 출동하고 있었습니다. 다시 품기 줘요 <웃음> 도수관 <웃음> 도수가도스탑 <웃음> 프로포즈라 그것같이 생각해 혹시 갑자기 무슨 강아지가 범부손 범무솜... 아잘 모르겠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. 독장미아 그러네 하루 강아지가 범부손을 모른다. 사태태고이. 먼저 보자 스킬 권총. 권총, 권총, 권총, 권총 모래반지 빵야 빵야. <뭘한> 아하 발사. 허무 <웃음> 맹랑해. <헌묵랑랑해 웃음> 오래 걸릴 듯. 팝판스네임을금의 돈이 6974. 님도 오랜만에 등장이나 많이 약화가 됐나 봅니다 어라? 또 싸워? <웃음> <바이 protecting room> 어, <the>, 스트더스아네파이트더더스도 아니고 <웃음> 좋겠지 <웃음> 아씨 매발톡판 패러디 <웃음> 아 이거 자세한건 매발톡단 이라고 보세요 气到的哈哈哈哈哈 CC가 남아있었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잠깐 이거 죄로사부 스포일은 인데 이거 조조사부 스포일러 이미 스폰되었지만 7년전 아 7분전이라고 방금 그맵앞둑단베 배로디 부분 사실, 이 범인이 좋다고 했던 거냐? 오, 스탑! 넌 다음에, 오케이! 이가 말한다. 오케이. 호! 오호호. 조조 이브 패러디의 이곤 크으... 헉. <웃음> F-U-C-K. 조조 패러디가 나와서 마음에 드는군요 어허 이 짭이 다시 움직이려고? 아 구, 콜 여기까지가 전부 소설 속의 이야기였어? 스탠드메서스 히시였어? 음겜 몽고 8년후 나는 살아있을 것인가? 아무튼 무손게임 4796,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